출국이라서 짐을 좀 싸볼건데 우선 지금 요렇게 자라에서 산 것들이랑 원래 그런 여름 옷은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막 코디를 철저하게 짜거나 그러진 않아서 일단 좀 냅다 가져가 보려고요 이거는 파타고니아 볼캡 이거는 테켓캐시라는 브랜드 볼캡이 이거는 요가복인데 발리가 요가가 유명하잖아요 인도는 가디건 글로니 가디건인데 물놀이하고 춥거나 아니면 발리 중에서도 또 고산지역을 갈 예정인데 거기, 거기는 거기좀 쌀쌀하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그냥 나시 원피스예요 아 뭐가 낫지? 이게 더 햇빛을 잘 가려주긴 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더 뭔가 멋진 것 같은데 이걸로 그 다음에 테켓이라는 브랜드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시즌 오프를 해서 티셔츠를 두개 샀어요 반팔 긴팔도 사고 싶었는데 긴팔이 너무 비싸요 이거는 스노클링 장비예요 이렇게 풀 마스크로 돼서 어 바닷물이 얼굴에 안 닿는? 스노클링 하면은 바닷물이 얼굴에 닿으면 막 저는 아토피가 있어서 되게 따갑거든요. 필름 카메라인데 제가 필름이 몇장안 남았긴 한데 발리에서 찍고 싶어서 가져가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것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여행의 이유라는 책인데 이게 여행 갈때 읽어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아 작가님 산문이에요. 일단 샤워필터를 사기는 샀는데 발리가 거의 그 해바라기 샤워 이렇게 바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샤워라서 끼일 수... 사용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쿠아 뺐는데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하다 보면 은 산호에 진짜 많이 다친다고 해서 열매짜리 샀는데 좀 추가로 더 사야 될것 같아요. 발리가 산호가 되게 많아서 아쿠아 슈즈를 꼭 챙겨야 됩니다. 이거는 소분을 해야 되고 이거는 딱 100ml더라고요. 이 클렌징밥 진짜 좋아요. 진짜 다 지워져요. 라이스 블랙 로즈 라이스 스킨케어, 모로칸 오일인테스컬 크림. 커버 서울 선크림 있는데, 이거는 되게 하얘져서 좋아요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샀는데 완전 잘 쓰고 있어요. 지금 매니저랑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좀 일찍 도착했는데요. 줄이 왜 이렇게 길어. 마스크를 저희만 벗고 있어요. 천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쪽이라서 네네. 그 다리 공간도 넓고 해 감사합니다 가벼운 <목소리가> 부터 <목소리가> 여기 국물 버섯도 맞지? b 이 t I 이 对。 <웃음> 일본 일본인 것 같은 거 같아. 이게 기본 화프트 옵스고 이게 그냥 족발. <웃음> 음 진짜 그 돼지 내, 냄새가 나긴 나는데 맛있어. 어 국물 괜찮더라. 뭐야 이게? 돼지 머리? 왕고 맛인데 제로 칼로리야. 어디다 는거 야, yeah, just s t o p it. 오. 여기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3층 터미널이 3층인데 이렇게 노스컬로고 꿀자리를 잡았어요. 거의 뭐 피크닉입니다. 우리 28 2 2이다올로가자천천가자 아니다. <웃음> 이리로 와. 아, 아, 아 진짜. 아 너무 확 떴다. Can you put t h e s in c a r d Yes 왜못 봤지? 뭐 할까? Okay, go? go! Yeah, go. 나는 세부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찍은 영상이 있는데 왜더 많이 안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Ah, it's so nice. Hmm. Nice, nice. Hmm. <laughs> the uh, while watching the room s e d y you interest e d to add another treatment. Okay. Uh, hello. <laughs> 와 여기도 예쁘다 원이먹으라 아니야 원숭이 <웃음> 먹겠지? 그러니까 선산와룸을 <웃음> <산산> 찾아보세요 <웃음> 여기 있다! 쌀쌀! 나 진짜 이렇다가 뭔지 모르겠다 당근이 당근하고 싶지 않데 은근 많이 마시네 이거는 미코레이라는 음식이고 이거는 다시 짬뽀 음. 음. 한국 전통시장. 250을 부른거1 0 0개사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좋네 좋이그라 e r$%& o y o a s e u o h a 8 c o 생 o a 5 y i n h e m o r n i n a a a a o o a y 음. 음. 이 뭐야? 뷔페에서떠이 붙어둔 낙지. 치킨 나이스응는 똥. 나정도이도는 똥. 이 정도는 똥. 이 정도는 똥. 이정는 똥. 이정응는이 정도는 똥. 이정이 정도는 똥. 이정 오인식당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그럼, 이거 훨씬 맛있어. 먹어봐. 이건 짭짜름한 볶음 야채고 내가 집에서 한 제육볶음맛이 이거는 쌀과자고 이거는 사태, 꼬치 이건 땅콩전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도전해 보기가. 김박집해 음, 주고 음, 맛있는 거 먹을게. 응, 맛집도 아니고 뭔가 도전하기가 아, 무슨 어 맛있나? 음. 도전하기가. 음. 음. 음. also look like a uh, <웃음> yeah. oh, thank you. Thank you. 아이들 <웃음> 까까 <Thank you. 웃음> 황윤준 그게 누구지 누구야 그게 영어로 해줘야 되나? 바이 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나가려는데 원래 메이크업을 간단하게 하는 편이라서 여행 와서도 간단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선크림 전신에 다 발랐고 이제 쿠션만 바르고 나가려고 어제는 체크인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녀가지고 너무 찝찝하고 화장도 못하고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은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도루지아 로만이 305호였던 것 같은데? 립마그네 오늘은 논밭 카페를 갈 거예요. Hello. Is there a smoothie bowl? A smoothie bowl? Yeah, we have. Oh. We have smoothie bowl. Okay. Ooh, you you oh, 역시 유명한데 이유가 있다. And cool. is there a smoothie bowl? One smoothie bowl. One smoothie bowl. Yeah. Like oh, this. Oh, be strong. I know. I know. Uh, <목소리도> 아니 나는 진짜 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맞아. 그 이후로 안먹어그이 엄청 맛있어 음, 그때보단 괜찮아 그래? 응모르고원이네요 <목소리도> 저런 거섞가 그렇지? 레드 프루무디 보리였나? 음. 음. 음. 색깔이 어떻게 돼? 관이 있다 물기 있는 거야나 이거 예쁘다. 사이즈 딱 맞는데? 이거? 이거? 이0 이거? 이거? 이 480원 4 8, 300원이야 빈땅레몬 드디어 먹네 잘못는다이